무모한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며는 아니인 거지? 아, 어? 신생거지라서 그렇지. 아직 샤워 향이 살짝 나는구만 아... <웃음> 새로운 복음자린 후드에서 길거리 선정이 왔습니다. 왕초초와 잡초를 만드니. <웃음> <웃음>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활동할 이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도시 루트라는 걸 듣게 되고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났다나 플라스틱 당첨되었다 복권에 당첨되어 다음 지역인 할렘가로 넘어가고 마음먹어 또또또 플라스틱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야 지금 우리 한 명이 안 보이지 않아 어? 누더라 잡초씨? 잡초가 예. 인생에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어? 성공했다고요? 어디로 갔는데? 설마 버스표를 끊고 넘어갔다는 아... 얘긴가요? 정말 부러운 녀석 헐안 되겠다 나도 이제 출세해보는 거야 저도 갈게요 여기 어? 버스티켓을 사면 된다는 거지 샀어 잠깐! 네. 코두에서는 노인을 공격한다는 룰이 있다 <웃음> 그보수표 나한테 넘겨주면 가만히 보내줄게 그딴 건 없다 소드에서 방심하지말것삐 오, 어!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야 오 뭐야 레전드 쓰레기가 있어 여기 레전드 죽는 순간 항상 황금색깔 쓰레기 한번 나와준다면 오오 오! 오! 재전대 쓰레기가 나왔다고요. 신발이면 7.5 달러? 오, 나 신발 주었 없어, 나 눈물 나. 한번에 신발로. 제가 성공했어, 여러분들. 제가 아, 신발을 주었어. 어. 자고 <웃음> 일어나면 없을 거네. 판매. 오, 칠원가줘 어, 오, 드디어 나 성공했어. 나도 성공했다고. 나도 이제 짜장면 먹을 수 있어. 근데 저쪽 골목길엔 뭐가 있는거지? 아세요? 나도 몰라 몰라 <목소리> 가볼게요 어?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그래. 부자들이 있잖아 저기요 한 푼만 주세요 한푼한 한 푼만 주세요 아두들 무시하고 있어 외롭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으 부럽다 부러워 어거기가 아, 그... 짜장면 집이네 나도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 오 오. 어? 어? 응.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그래... 그, 그거 130달러? 저... 그, 저 어? 그, 크레딧 카드라고? 크레딧 어? 카드라면은 이 신용카드! 130원! 아. 어? 찹초 오빠가 됐어 누구세요? 오빠 우리 니... 나야 뭐? 왕초초 나 이거 <웃음> 하나만 사주라 누구세요? 와, 나야 왕초초 오빠 잡초 오빠 누구시지? <웃음> 구독 100원이 있는데 도박으로 100원을 한번 다 써볼까 합니다 인생 역전이잖아요 자 간다 내 돈을 모두 주고 계주세요. 간다. 도박으로! 인생 역전! 가자! 하나, 둘, 셋!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잘 가게나! 제발! <웃음> 기쁜 날이구만 도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혹시 잡초 아저씨도 도박을 한번 보여줄 생각이신가요? 내가 한번 보여주지 아이 총을 사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건 뭐지? 어쨌든 내가 67원 모두 도박에써보겠다알겠습 니다. 한번두번 w o one. y o u 잡초, 아저씨의 오! 오! 오! 오! 당 h t o 멈추잖아 이포텐 확률로 리아저 네 씨는 과연 도박에 성공할 것인지원금다잃었구요 지금. 자, 갑니다. 우와, 우와, 나 a u 오우 또? 그만해 이제 <웃음> 없을 수가 없어 원금은 Ua. 잖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오 달러, 오아러아아아아아아으으아아초아아아아추아아아아아아아 끝내야겠구만. 나 버스 티켓 살수 있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얼마나 이케 꿈는지 몰라 나도 막한 거 정말 후회하잖아 your... 내가 100달러를 풀었다 자, 진짜... 국내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웃음> 가봐 가봐 가봐 e t 할 h 할 r l e m w e 왜그 o 돈꽃이야 할 a r l 스할 w 여기가 바로 노다집입니다. 여기서 This i <웃음> 하나만 r l 면 m 인생 역전 가자 Harlem! No, no, no, n 이렇게 거지 키우기 이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메 메인보좌... 네이버든 왔어? <웃음> 자, 다음에는 한번 총까지 구매해서 나쁜 짓까지 하는 그런 부자가 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과연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계속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